얘 때문에 샀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 가득하다. 아, 설마 중국은 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다양한 아이들을 준비해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저번에 리뷰 보셨죠 유니버시티 우디와 이옷 코스튬을 샀는데 글쎄 이 코스튬 대신에 포키가 왔었죠. 이 아이를 한번 먼저 입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적대기였다. 거적대기였고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코스튬인데 다 뜯어야 돼 일단 다 뜯어서 오. 짠! 얘도 귀엽다. 얘는, 이, 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조동이의이 이빨이 있고, 도토리가 있죠. 집엔데레 칩이 아마 만든 그런 고민형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스턴 모자. 모자 보시면은, 아주 인조가죽으로다가 꼼꼼하게, 어? 꼼꼼하진 않네? 그리고 위에 옷은, 위에 옷이 좀 대박이야. 조끼도 따로 이렇게 벗겨줄 수 있어. 단추도 이렇게 두 가지 달려있고, 이 안에 택도 있어. 목 뒤에 택도 이렇게 벨트, 보석까지 이렇게 박아줬고요. 이렇게 목기까지이는 뒤에 이렇게 똑같이 이 링이 달려있고 뭔가 배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고적대기를 입고 있었는데 이 고적대기를 이제 벗겨주어 볼게요.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 고적대기, 는 약간 종인지 뭔지 약 그런 느낌이라면 박음질이 하나하나 그런 느낌. 너 응, 다르죠? 뭐, 어떻게 입혀야 되지? 오, 졸기 꼬리까지 이렇게 변신! 졸기인데 응. 인물이 사네. 역시 옷을 비싼 걸 입어야 얼굴이 사네. 신발은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걸 가리게 되네. 이게 조금 별로다. 졸기 <웃음> <줄기생>. 땡! <웃음>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안녕. 옷을 입혀보았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은 진짜 제가 하, 제가 터키 면세점에서 한줌의 빛을 발견했는데요. 짜잔잔! 냐고 같은 스머프예요 옛날에 아주 빈티지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구석탱이에 완전 처박혀있던 거를 발견을 했답니다 어쩐지 거기서 빛이 났잖아 뿐만이 아니라 랜덤 스냐프 피규어 일단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이렇게 쏙 들어있고요. 나머지 부품, 머프들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보면은 이렇게 설명서까지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뭐 없어, 그냥.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씨부랑 써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색채 공구도 하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이제 다른 애들도 사라고 이렇게 또 나와있습니다. 일단 얘를 산 이유가 뭐냐면 진짜 얘 때문에 산 거야 진짜. 얘 때문에 샀다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진짜 귀엽죠. 피에로 스머프가 있었어요. 이 아예 하나 보고 샀습니다. 꼬리도 있어. 꼬리 이런 꼬리도 있고. 너무 귀엽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렇게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름 있는데 아무튼 얘. 이런 스머프. 이렇게 사탕이 세트래서 사탕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얘는 승질 드라운 스머프. 언잖나 지금 뭔가 나 같아 이렇게 그 나머지는 이제 파츠들 이잘안 껴져 막 만들었네 케이크 약간 가든 파티하는 그런 건가 봐요 이거 빨리빨리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귀찮지 않아도 여러분 또 이런 거 재미 없잖아 스킵하지 않아 스킵하지 마이거한 방에 보여줄 테니까 스킵하지 마 짜잔! 아주 조촐한 파트를 즐기고 있는 머프들이에요. 스머프.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짠. 대망의 랜덤. 일단 여기서 제일 나왔으면 하는 친구는 여자 한, 한 마리 나와줘야 돼것 같아. 여자. 그리고 똘똘이. 안경 쓰네, 똘똘이. 똘똘이 안경 쓰네. 안 나왔으면 좋겠는 얘는 이 노란 여자 얘. 얘 절대 나오면 안 돼. 뭐가 더 떨어졌어. 어! 노란색 물통!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어 머리! 지금 머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짠! 보여요, 여러분? 머리가 보여요! 조금만 더 있네요! 어. 어 오, 오, 오! 귀여워! 오! 귀엽다! 우와, 얘 귀엽다! <웃음> 이것 봐요, 진짜. 이스모프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은 너무 귀엽죠. 맨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산 거고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있다고 한,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게 더 대박이네. 그 버섯 집이 있네. 이거 대박이네. 이거 한번 찾아가고 가 사야 되겠대요. 근데 도색 미스가 뒤집어지게 있네. 어 미스라는 애구나. 짠 여러분. 근데 눈가리에 도색 미스가 있어서 조금 쎄우인데 미스라는 머프가 나왔습니다. 하는 얘가 나왔습니다 자졸기탱이지 자! 다음은? 설마 중복은 아니고 어? 뭐지? 응, 풀 떼기 하나랑 정원상가 어? 삽이랑 풀이 나왔어요 정원상가 이건 뭔데? 오~~~ 짜잔! 섭들고 있는 스머프가 나왔습니다. 이 뭐야? 궁뎅이에 이거 뭐야? 도색 미스 뭐야? 궁뎅이 터진 거야 뭐야? 제가 또 멜빵 바지 좋아하거든요? 멜빵 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모자도 노란색 모자 이렇게 쓰고 있고, 삽들고 있고, 이렇게 정원사, 뭐 이런 농부인가 봐요. 농부수목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엽죠? 짜잔~ 이렇게 해서 귀여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터키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 뭐지?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을 잠깐 데리고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또한 스토리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또 봐요 음 우와 되게 작다 <웃음> 뭐야? 레고야? 아 짭이야 짭 아니고요 그니까 러 레고는 아니라네 레고 스타일이죠 아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는 거구나 그럼 나얘 좋아하는 데. 이거 좋아해. 이노좋아리 여자애 아 여자애 좋아해. 이거 <웃음> 뭐가 해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네거 좋아해. 이거 좋아 이거 좋아해. 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데아스머프 좋아해. 이거 해 이거 아해이해이해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은 파티하는 날이야 다들 모여봐 스모프지라. <웃음> <웃음>